와! 여기 유진 써있어요! 들어와! 이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머리카레의 독자 여러분! 유진사 하니입니다! 오늘 제가 홀로월드 찍고 꾸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의 풀꽃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뽑아볼게요! 많아서 어떻게 꾸밀지 <웃음> 너무 고민이더라고요 와 여기 유진 써있어요 약간 색감을 갈라 템 맞춰서 하는 게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알록달 록으로 해볼게요 허어,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요즘 되게 유행인데 저도 원래 스티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멤버들 스티커 엄청 좋아하거든요 스티커를 좋아하는 마음을 저한테 전달했어요 저 이제 스티커 너무 좋아요 뭔가 다 쓰지 않아도 모이는게 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넣었다 이제 꾸며보도록 갈색저 되게 되게 칼색 좋아해요 요즘 갈색 되게 따뜻해 보여서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칼색 옷은 없었는데 최근에 칼색 바지를 샀어요 <웃음>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걸 못해요 근데 대신에 폴로이드 찍는 걸 괜찮은 편인 것 같아서 멤버들 폴로이드 찍어야 되면 보통 저한테 물어긴 한데 어렸을 때 많이 폴로이드 선물로 받아서 많이 찍고 그래서 약간 폴로이드 감성? 잘 이해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더잘 알고 있어서 핸드폰보다는 나요 저는 허어, 오, 케이크 왜 이렇게 다 귀엽게 생겼어? 검돌이 케이크 멤버들은 많이 응원해줘서 되게 살고 와요 언니라고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한번 재밌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시작 때 얘기했던 그 색감으로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알록달록으로 해볼게요 다아 쓰고 싶어서 그냥 토끼 토끼로 채워있어요 들어와 토끼들 예쁘게 예쁘게 민지 아닐까 싶어요 민지는 뭔가 제가 약간 좋아하는 그 약간 느낌? 제일 잘 이해하는 멤버인 것 같아서 근데 다들 각자 약간 느낌이 되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찍는 걸 <웃음> What should I put at the bottom? Page Baby a keep 흐을거리는 노래요 정말 거짓말 없이 저는 디토랑 오인치예요 약간 물론 연습하고 무대 한, 하니까 많이 듣긴 하지만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진짜 얼마나 들어도 너무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커버해주신 분들 되게 많아서 그것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봐, 보거든요 그래서 오인치랑 디토인 것 같아요 우? <웃음> <웃음> 근데 생각보다 유행이니까 온라인에서 많이 봤는데 꾸미시는 분들 너무 잘 꾸미시더라고요 되게 쉽게 쉽게 하셔서 나도 그만큼 할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여기 튀어나온 것만 자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웃음> 진짜 폴로라이돼요 <포로랄> <웃음>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칼색 흰색 테마를 지키면서 약간 되게 단, 달콤한 것들 많고 그 토끼들 일곱 마리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 제 이름이 있어요 오늘 옷 약간 베이지 색깔이어서 이렇게 맞춰서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캡슐 같은 거 되게 간단하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이모티콘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My Bunnies 할것 같아요. 하고, 점점점, 그, 그, 스파클링 이모지, 있잖아요 그, 별빛처럼 생긴 이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운 엄청 놀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찍은 폴로로이드 이쁘게 스티커로 꾸며봤는데요. 오늘, 우리 클레어랑 구지와 함께 찍은 화보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뉴심즈 한이었습니다. h 이 e v e r y zoom